만성알코올중독증보다는 실족사로 추정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8조정-29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지방도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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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에 의한 부리의 사고 기타 부리의 사고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 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족의 반대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검한 의사도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사실. 사고 장소는 도로변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으로서 도로변과 약 30cm 아래로 그 언덕에 쓰러진 사람이 미끄러진 것처럼 흙이 조금 파여져 있었던 점, 피보험자가 쓰러진 안면부가 닿아 있는 지면에 자갈 등의 돌이 있었고, 시체의 안면부에 찰과상 및 이마가 부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귀가 중에 과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충격되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위피보험자는 실적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재분류표상,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기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정 우연성과 외래성의 충족 여부 우발성이란 사고의 원인이나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비보험자의 의사의 기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사고 원인의 발생이 우연한 경우와 결과가 우연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그러한 구별을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을 보입니다. 외래성이란 재발생의 원인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질병 등이 아닌 외부에 있는 것으로서 가시적이면 좋고 반드시 분리적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미한 외인은 제외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미한 외인은 일반 통상인에 있어서 거의 영향이 없는 단순한 유발인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피 보험자의 사망 경위 등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위, 보험 약관상의 재사고의 개념적 요건을 결한 사고라고 해석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두고 경미한 외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세 번째 쟁점,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재해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재해가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체질 내적인 요인 등의 원인이 병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어느 쪽인가 단독으로 또는 서로 영향을 미쳐 사망과 원인 결과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복수의 주요한 병존 원인이 대체로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어느 것이 유력한 원인이라고 인정되는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